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매우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죠. 주식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펀더 또 변액보험 등 어쨌든 투자상품에 조금이라도 걸쳐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렸는데 그 코로나는 이제 출구를 찾아서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 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 자리를 금융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팬데믹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팬데믹 덮쳤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까? 다행스럽게도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이 됐죠. 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는 에 코로나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따 우리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산길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또 각종 번더베액보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지금 한마디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그렇게 된 이유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많은 투자자 분들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산길 어떻게 될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올해 1월에서 최근 5월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리 인상 긴축 금리 인상은 상수죠.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가 예상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주식을 내가 다 팔아야겠다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뜻이고 또 긴축 돈을 흡수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는 양면에 있습니다. 아까 경제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주식을 팔아 치우기도 애매하죠. 대부분 1월 달에 투자자 분들이 주식을 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럽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란. 물가 상승. 이것이 이제 지난해까지 풀렸던 돈의 인플레이션에 불러서이 유럽 전쟁 공급이 막히면서 물가, 특히 이제 생산자 쪽에 원자료 물가들이 상승하면서 그것들이 시장 물가에 계속 이제 전이 되는 현상들이 생겼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빅스텝, 실제로 이제 0.5% 빅스텝 인상이 최근 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0.25 소위 스몰 스텝,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제 빅 스텝, 이제 금리 인상이 유럽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등다라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이 공급 대란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다시 대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려, 걱정이죠. 이따가 보겠지만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와 2년 물 단기채 금리의 역전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4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금리 역전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금리 인상이 새롭게 빅스텝으로 부각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걱정도 생겼지만 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연관성을 보면 경기 침체에는 금리 인상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어, 보았듯이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바로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기대는 여전히 있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기술주들, 최근 성장을 이끌었던 이 기술주들의 실적은 그닥 나쁘지 않다. 자, 이런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자,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 대도시의 봉쇄, 이어지면서 이것이 또 공급부분의 대란 즉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리인상이라는 상수가 더 부각됐죠 그러면서 0.75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또한 동시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킨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 1월에서 5월달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운 놈은 어떤 말을 해도 밉다 조금 전에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단독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시장 하락을 계속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몇달 동안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계자들은 떨어지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도 계속 떨어지는 것에 이유를 찾습니다 5월 9일 대폭락이 있었던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 물가 상승이 주식 하락을 이끌었는데 5월 9일 그날은 물가 상승이 이제 피크, 정점을 찍었다.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몇달 동안 계속 또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다른 요인 10년 물 금리 상승 그것도 이제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올라야 합니다. 반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에너지,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우려가 더 커졌다. 이러면서 또 이유를 찾는,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하락이 있어도 다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들이 많다는 라 거죠. 자 시장은 어쨌든 예측 불허입니다. 물론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 관계자들 보면 설명만 합니다. 근데 설명만 하는데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핑계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데. 한국 수출 최근 기업들 실적을 보면 추정치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추정치, 예상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첫 번째 국가입니다. 또 한국의 이 수출 지표들은 전 세계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주목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수출이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수출이 2사 분기, 3사 분기, 4사 분기로 추정치가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간다 기업들의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을 먹고 살고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가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중국, 변, 중국 변수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가 있습니다만 자 그것들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변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하락은 결과를 가지고 계속 설명, 핑계거리만 만들고 있고 미운 놈은 어떤 말을 해도 밉다 라는 식으로 떨어지는 하락 분위기에 계속 편성해 있을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9일 미국 시장, 물론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우 지수,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이제 다우 지수는 고점 대비 12%가 넘게 떨어졌고, 또 S&P 500 지수는 16% 이상 떨어졌고, 기술주 가장 많이 떨어졌죠.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 이 같은 하락이 지금까지의 최근 역대 하락 가운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락 수준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큰 혼란, 심리적으로 큰 동료에 빠져 있는데 자, 이 자료 보면요. 역대 폭락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폭락장을 비교해 보면 자, 이때는 제일 왼쪽에 크게 빠진 이때는 2000년도 다큼버블 때입니다. 2000년도 다큼버블. 어, 그,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어, 2008년도 금융위기. 자, 그리고, 어, 이 지점은 2020년 코로나, 코로나 때 떨어졌던 거. 그리고 여기에는 미중무역전쟁, 2018년도 미중무역전쟁 떨어졌던 거. 자, 제일 끝에 여기가 바로 5월 9일 기준 하락점입니다. 한 눈에 보더라도 오월 구일 기준에 오늘까지 오월 구일 기준까지 하락한 것은 과거 이천팔 년의 금융위기, 이천팔 년의 금융위기는 거의 뭐 오십 퍼센트 넘나들 정도의 큰 폭락이었죠. 또다큰 법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천이십 년 코로나 때의 폭락. 자, 이천이십 년 코로나 때의 폭락에 비하면. 엊그제 5월 9일 기준까지의 하락은 2020년 코로나 폭락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대 폭락장을 비교하면 올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그다 크게 팬데믹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다 제가 제목은 그렇게 깔았지만 자, 이 부분은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2년 5월 현재 이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선수는 누구이고 들러리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변수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수는 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자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계속 계속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긴축, 긴축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선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거죠 덜러리는 무엇일까? 바로 유럽전쟁과 중국 봉쇄 자 일부 반영되고 안되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봉쇄도 끝날 변수 덜러리라는 거고 유럽전쟁도 끝날 변수 덜러리라는 거고 선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이니까 5, 6, 7 아니면 뭐 4월달 기준으로 잡아도 4, 5, 6 음, 저는 앞으로 3개월 정도 6월달 내지 7개월 7월달 아래는 선수들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들만 남는다. 들러리는 사라지거나 끝나거나 아니면 시장에 더 이상 변수로 미치는 영향은 그 없는 자 그런 내용으로 보고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이제 선수들만 남는다. 어떤 선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금리 인상과 이제 경기 침체 변수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경기 침체 빨간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의 시그널 중에 하나로 우리는 신유물 장기 금리, 장기채 금리와 2념물 단기채 금리의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채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주죠 단기채보다. 자, 그런데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보다 역전 초과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힘들 불안이 커지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금리를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기침체 빨간불은 10년 물과 2년 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이것이 경기침체를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올해 4월 1일 날 최초로 올해 들어 최초로 이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장단계 금리가 역전되면서 마이너스 0.069 정도로 인연물이 금리가 더 많다,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 경기 침체, 이게 빨간불이라고 해서 갑자기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죠. 어떤 뭐 경기 사이클이라도 이런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있죠, 흐름.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흐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그널이 있다 해서 바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 그러니까 한 지난 40년 동안의 경기침체를 보면 경기침체 시그널이 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이 그림에서처럼 주가 S&P500 기준으로 계속 오릅니다. 한동안 오르다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자, 이것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인데,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죠. 자, 어쨌든, 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오르더라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 자, 보시면 지난 2080년 이후에, 80년 이후부터 한 40년 동안 경기 침체가 시작된 때로부터 여러 번 있죠. 경제는 계속 사이클하니까 사이클하니까 10년 물 금리와 2년 물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그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임박할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느냐 처음에는 17개월, 10개월, 19개월, 34개월 걸린 때도 있고 24개월, 6개월로 짧게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평균 18개월이 걸리더라 자, 평균 18개월 동안 즉 시그널이 있고 실제 경기 침체까지는 평균 1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주가로 오르잖아요. 왜? 금리 인상 초창기는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거듭거듭 되면 긴축으로 그 경기 침체로 가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죠. 경제가 나쁜데 금리를 올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망하기 때문이죠. 자,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17개월이 소요되었을 때는 10%가 올랐고, S&P 500 기준. 자, 10개월이 소요되었을 때는 4% 올랐고, 또 19개월이 소요되었을 때는 29% 무려 올랐고, S&P 500입니다. S&P 500이니까 기술주 낮다 가면 여기서 한 10% 정도를 플러스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34개월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기간까지 34개월이 걸렸을 때는 얼마 안 올랐네요. 6% 등등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를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4, 5개월 동안 엄청 많이 빠졌죠. 즉 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많이 빠진 것만큼 많이 오를 수 있다. 시장은 그래서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폭 하락이 있으면 큰폭 상승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가,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주가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10년 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물 국채 금리 수준을 보면요 최근 제일 오른쪽이죠 10년 물 금리가 치솟았죠 치솟으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치솟지 않았을 때, 반대로 이렇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이 주식 가격과 금리의 이 갭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죠. 자, 제가 시장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체 2, 3, 2년, 3년 이런 단기체들은 시장금리, 기준금리 상승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물 장기금리는 요 당장의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호황일 것이냐, 경제 침체일 것이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10년 물금리 올해 안에, 2022년 올해 안에 10년 물금리의 예상치들은 대체로 3%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물금리가 3% 이상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물금리가 이제 꼭지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년 물금리가 꺾이면, 꺾이면 어떤 현상? 자, 이런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덜러리 변수들은 사라질 것이고 시중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선수들만 남을 것이다 그 선수들만 남게 될때 어떤 역사적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적인 그림이 어땠다 대체로 올랐다 그죠 올랐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시장은 정직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또그 가운데 S&P500과 나스닥 100 지수 보면 S&P500은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 기술주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스닥은 거의 뭐 기술주, 성장주만 포함되어 있죠.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그럼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계는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변수는 저는 결국 연준의 금리정책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그림에 보면요 두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또 이것은 1980년대 그림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최근 항상 경제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하얀선 어, 잘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하얀선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물가가 이만큼 치솟죠 치솟으니까 이 파란선 미국의 기준금리도 요즘처럼 같이 올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 해서 올리니까 자 여기에 하얀선이 다시 꺾이죠 꺾이니까 기준금리도 같이 떨어뜨립니다 저 금리가 물가와 같이 연동해서 계속 금리 정책을 쓰는 거죠. 자 이것은 실업률인데요.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 경제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져서 실업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물가도 꺾이고 금리도 다시 내려오니까 실업률도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경기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물가도 올랐다가 기준 물가가 떨어지는 시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조금 이제 확인이 되는 시점 지금은 징조가 보이는 것이고 아~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할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연동해서 같이 떨어뜨려 주면 또 최소한 어~ 지금 기준금리 상승을 좀 스톱한다든가 어떤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좀 연동시켜 주면 이 같은 연착륙을 할수 있겠다. 자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오랫동안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대로 한 80년 전후해서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로 금리 이게 하얀선 물가는 오릅니다 오르니까 금리도 같이 파란선 금리도 같이 올렸죠 올렸는데 자이 지점에서 물가가 꺾입니다 꺾이는데 고집스럽게 금리는 계속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금리를 물가와 연동되어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 정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 노란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금리 정책을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유연하게 같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업률도 상당 기간 동안 더 치솟아 있죠. 즉, 이 같은 경우 우리가 경기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음, 결국 연준이 지금은 당연하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물가가 확연하게 꺾였다. 물가를 잡았다. 라는 시점에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칠까? 라는 것이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어, 우리 주식을 주식 가격에 대한. 투자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융시장 팬데믹 앞으로 3개월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바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더안 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바닥도 일종의 하나 밴드가 있습니다. 즉, 바닥 구간에 들어섰을 때는 여기서도 뭐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 없다는 라 거죠 떨어지고 오로지고 떨어지고 오로지고 이것도 뭐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 의미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버티시라 음, 많이 불편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주식시장에서, 저야 어쩔 수 없이, <웃음> 저야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주식시장에서 눈을 돌리시고, 또 관심을 좀 끄시고, 요즘 봄이니까 오히려 다른데 신경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자, 금융시장 팬데믹 앞으로 상개월 어떻게 될까? 제 나름대로 견해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저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대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웃음>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늘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 역시도 참고하시고 이것을 투자에 적용하는 것은 다 듣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